자 오늘은 오돌이 회를 먹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오돌이 새우를 먹기 위해서 야 태국 꽃창에 지금 저녁 8시 20분 채안 됐는데 방바오 이게 수상시장이 꽉 차야 되는데 참, 저녁 시간에 닫아쳤네자아 깔끔하다 자자 자, 가봅시다 자 오늘은 오돌이 회를 먹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갑자기 술 한잔 먹다가 방바오에서 어, 오돌이 새우를 먹기 위해서 왔어요 오돌이 생새우 생새우 회를 먹기 위해서 어디서 다 다쳤어 아, 조용해 너무나도 조용하네 방바오 진짜 그 오돌이 회가 뭐라고 참 오돌이 회 에이, 좋지 수라자 하다가 우리 선장님이 배에 새우가 생새우 서른마리가 있다길래 그냥 급하게 왔어요. 오돌이 새우의끼깔나는 맛을 먹기 위해서 이 조용하게 떠들면 안 돼. 다 자는가 봐, 진짜. 야, 야 하나도 안 보이네. 야, 도도가 기다리고 있네. 도도부이네 이거. <웃음> 어? 야마스크세들씩 <웃음> <시대로> 고냐. <치고> <웃음> 어? <웃음> 왜? <웃음> 왔다. 아, 드디어 왔네. 어디 랑니? 어, 차이 차이 차. 어. 곧 때? 늦대? 저는 조별이서 해 하는데 캐나디씨가러 야, 자 생새우 잡으러 가는 거지. 금 생새우가 우리 배가 저기 있어가지고. 자, 우리 선장님 경나죠? 짭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불러봐야 되는데 이거 생새우 이거 생새우 오더리. 이야 매체 3 2뚜우야 혹시 두왕파 야우오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야 수영 많아 수영 많아 야 오돌이 야대가 뛰고잉 가 뛰고 대사 아아 살았어 어 지금 형초장야 빨리 이제 초장 야, 아어떻게 이거 어춤 나오네 이거 야아 초장 어디서 여 이거 하고, 아, 오돌안 보여. 아, 이야, 오우움직우 오돌이! 오돌이, 이게, 이게 오돌이구나. 아, 들어갑니다. 왔어요, 네. 산 건너 왔어요, 산너무 산나무 와서 먹는 오돌이. 아, 침 끊고 넘어가면 그냥 자기가 속이 쇠품이니 야, 역시 생이라서 아, 어. 달라... 아, 기가 막혀... 보기만 해도 그냥... 아우, 침이 나와... 어떻게 해요? 내 소설 언제야?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아우,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아,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조작 아. 묻었어 묻었어 야 간다 야, 야 간다 야이 맛이네 이 맛으로 왔네 이 맛으로 봐봐 봐봐 아따 있잖아, 아 살아있어! 대가리 움직여거냐요야 저도 한마리 잡고 낚시했네 벌써 야 어우 살았지 뭐 대가리야 올라가야지 아 맛있다 맛있어? 어 <웃음> 이야 우와 비린내! 한잔 났나! 한 잔도 안나김자씨 우와 이게 장난 아니야 우와가 막히게 맛있네 야, 지금 마음은 2천만로 먹겠어 2천만로 먹겠어 야 좋다 야어 움직여봐 아 갔네 아니 아, 안갔어요 움직여 아직? 응. 기다려야돼? 움직일 때까지 오케이 아또또 기분 어때? 뭐야 어떤 기분이야 지금 그니까 러 지금은 그냥 그대로 몰라요 몰라 어 답답하지? 낚시도 못하고 비오고 그치? 배 앉아서 그냥 <웃음> 우현이는 기분 어때? 아 그냥 막, 막 좋아 그냥. 어 게임 하니까. 어. <웃음> 자, 들어갑니다. 2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너무 있어너있어 아, 두번 땡스 잡겠습니다. 아, 이막 키는 오도리! 오도리 니다 이제 얼굴 나올까? 자, 아, 제 오도리 울고, 야,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하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며, 웃으 아예? 나지 아프지. 야 아예, 아 라왕, 아예. 거어 땡입니다. 꼬에꼬리하시이갈 수가 있어? 꼴도 같잖아. 까지면서 지금. 아딱손늘린 바. 아이, 나 딱. 아, 참. 장전 됐어요, 손? 장근 됐지? 머리 살아야 돼. 눈 눈이 깜빡깜빡거릴까? 눈이 깜빡깜빡. 거야. 눈이 깜빡깜빡. 어, 아, 눈 깜빡거렸네. 아. 깜빡 자. 자. 아, 좋다. 아. 야 옆으로 돌아와. 자, 검배. 자, 검배.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갑니다. 야, 갑니다. 생새우 들이 배 위에서 그냥 음! 네가 세워맛을 음. 알아 자 건배 차라라라라 오돌이야 어, 아, 난리 났어요 지금 오돌이 사진에 와 그걸 그거 네 사심이네 <웃음> <자심이 알아. 웃음> 음 사심이 알아요 제발 <웃음> 지 담담해 했나? <웃음> 어, 담담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 전혀 안나 비린내가 무슨 비린내 전혀 안 나냐? 와 기가 막히네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음? 나서야 아 사람이 그이 날이 나어요 지금 이거 오더를 찍으려고 여기 저기서 소문났어 지금 이 시간에 와 어떻게 오더리 또 왔다 또와 감사합니다 뭐가 되잖아 담고 놓고 한잔 먹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더리 해 들어갑니다 애들 도도 하나 먹어볼래 야 오더리보다술더 맛있네 이거 큰 아, 애고 <놀림>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다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아아 안 보여? 멀어서 얘기는 커서 술한 잔과 두 잔과 세 잔과 네잔 다섯, 여섯뭐우 해서 그냥 오들리와 함께하는 한잔 이거 말하지만 돈 주고도 못하는 아, 거를 아, 야구와 아, 한마디가 미칠 식이냐 으악 자, 하도 떠들듯이 시끄럽다 그만해서 어? 아우 아아우야아 대란빠지고 아 아우 좋다 좋다 좋다 치밀게 막돌아 아어떻게 이거를 와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는 음. 먹을 수도 그래 먹을사람 없겠지 근데. 그래. 어. 와 손이 어. 들어가는대로 잡히네 이거 새우 생새우 마아 아오케이 자, 들어갔다! <웃음> 오케이, 마이갓!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분은 VJ 특군데도 볼수 있어요. 불 <웃음> 네, 들어와? 땅 어? 어? 들어와? 불 들어와? 불네어와 쓰다, 쓴맛 난다 이트아자 okay. oh, okay. oh, 생새우 우리 생새우 들어봐 생새우 라면탕 자온 김에 라면에다가 자 이거 들어가니 여기서 생새우를 여기 준비하고 있는 이거아 이거 아, 이거사이즈 이거 좋아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이거 라면에 들어갈 생새우들 하면 생새우. 아, 아, 이거 살아. 생새우 먹고 싶어 하던데 이러면서. 와, 와, 와. 아, 야, 야. 오, 오, 오 파삭거려 오, 야. 어떻게? 생새우야. 생쇼. <웃음> 라면 가게 <깎이> 가자. <웃음> 야, 우리 생새우. 라면에 들어갔어요. 김도 어, 오, 파삭거리고 봐봐요. 야. 자. 여러분은 지금 생세우의 마지막 생을 보고 있습니다 <웃음> 라면 함께들은 어우 냄새 기가 막히다 이 냄새는 그러니까 신라면이죠 야 갔네 애들 자생세우야 라면 함께 맛있게 가보자 오저 이야 그래도 꿈틀거리네 여기는 배 아닙니다 야 깜깜해서 안보여 어떻게 어쩔수 없어 <웃음> 자, 왔습니다 생새우라면 생새우. 다 끓여졌거든요 이거 발음 주의하세요 생새우 생새우라면 쉉쉐우 입니다 생새우 입니다 이거 자 죄송하지만 일단은 한점 한, 한점 들어보겠습니다 크으, 야 이거 뭐 과연 생새우예요 두사람 먹어도 몰라요 나는 야 생새우 이거 이 맛일까? 어휴 나는 야생새우. <웃음> 아, 이거는 신라면입니다요. 새 아, <웃음> 마리가 부족하네, 이게 애들이. 이넣어 음. 스프가 세네. 우리나라 스프는 굉장히 세요. 웬만한 건 넣어도 스프를 못 이겨요. 어. 아 맛있다 야이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굳이 새우맛이 안나도 참또 젓갈 들어간 이야 야... 이제 리야죠야 그쵸 우리는 부사장부사다 지금 <목소리> 와 괜찮아요? 아니 밖에 나 느껴야돼 응. 왠지 뭔가 다를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서 먹어야지 <웃음> 그냥 마냥 생새우 느낌으로는어좀 안되고 <웃음> 어쨌든 생새우를 넣었다고 먹는 이 맛이 자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엄지 양날응 오케이 아 이게 생새우 생새우라면 생새우 들어갑니다 생새우 밑에 는 라면 생새우 아아 먹으니까 생새우 맛이 나네 아 맛있다 맛있다 감사다 우. Uh -huh. u 아, 또 맛있네. 자, 이거 가져가죠, 이거